고키소 휠이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아니 무거워요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름 리뷰같은 영상인데 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거예요 오늘 리뷰할 휠에 대해서 최대한 느낌을 살려내기 위해서 휠로 라이딩을 갔다 오자마자 대본을 작성해놨었어요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휠을 좀 치고 시작할게요 각자 개개인마다 개성이 다 다르듯이 라이딩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저만의 라이딩 스타일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영상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겠죠. 저는 경험해온 휠률 중에서 최고를 이 CU로 평가했고 어디까지나 그 CU와 고기소 GG2 38mm 클린처 클라이머 엄청 기네 이두 가지 휠의 주관적인 비교를 담은 리뷰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 찍는답시고 자전거를 빌려올 때 휠을 같이 빌려왔어요 고키소...인데 이게 어떤 휠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게 하면 또 광고 같으니까 고키소의 이미지를 가장 쉽게 설명하라고 하면은 음 일본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직접 짜는 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가격도 아주 사악해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더 찾아보시고 저는 리뷰를 계속 진행할게요 코스는 집 근처에서 자주 타는 50km 정도 되는 코스를 탔고요 타이어는 슈발베 프로 1 공기압 세팅은 디지털로 측정하지 않았으니까 110 후반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휠 타이어 외에는 평소랑 같은 s 5의 8000번 세팅이었습니다 일단 국기소를 타봤을 때 느껴졌던 장점들을 먼저 나열해 놓고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승차감 두 번째가 거기에 따라오는 그립 그리고 세 번째가 구름성이에요. 승차감을 먼저 설명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거에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가장 도드라지는 점이고 타자마자 아주 쉽게 바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비교를 시켜드릴 거냐면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경계선이랍시고 맨질맨질한 대리석이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 길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사물이나 사람 잠깐 피한답시고 옆으로 빠져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를 때 대리석을 밟을 때 순간적으로 그 노면에 그 자글자글한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고키소를 타면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로 노면의 컨디션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나 라이더나 뭐 페달링에 집중하기가 더 쉬워지고 이번에 장거리를 탄건 아니라서 피로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이 정도로 승차감이 좋으면 의심조차 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장거리에도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립이 따라온다고 했죠 승차감이 좋아서 지면때문에 방방 튀는 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타이어가 온전히 잘 붙어 있어서 그립이 당연히 나오고 이 그립이 다운이라서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코너링을 좀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존의 구름 저항이랑은 반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크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평지에서는 이 CU랑 뭐 그렇게 체감될 만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르막으로 오를 때는 달라요. CU랑 고키소 이두 휠이 이 오르막에서 가장 성향이 많이 갈려요.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평지와 다르게 오르막은 중력의 영향 때문에 감속이 더 빠른데, CU는 휠이 가볍고 단단하면서 경쾌하기 때문에 감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속하는게 유리하다는 장점을 살려서 오르막을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고키소는 아주 묵직한 느낌이라서 가속을 하는게 CU 같진 않지만 반대로 좋은 승차감과 구름성 때문에 감속이 덜 되다보니 속도를 유지하는데 묵직한 무게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고키소 휠이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아니 무거워요 CU보다 800g이 무거운 2kg에요 이 때문에 당연히 경쾌한 맛은 없어요 특히 어택을 할 때는 CU가 느낌이 더 좋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 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비유가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오토바이와 세단? 뭐 차를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이 비유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오토바이는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가속이라는 장점을 살리지만 반대로 그 가벼운 무게에 대한 페널티를 승차감 같은 걸로 감수해내야 되겠죠 반대로 세다는 무게 때문에 속도에 대한 페널티를 가지지만 승차감 같은 다른 장점으로 무마해 내는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이것도 감이 안 오시면 그냥 쌤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크랭크를 돌릴 때 1시부터 5시까지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요 구간에서는 c u 가더 경쾌하다 보니까 느낌이 더 좋고 반대로 여기 이제 11시부터 1시. 그러니까 다른 힘이 가장 많이 안 들어갈 때 이때는 관성을 이용하잖아요 코키선은이 구간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 느낌이 11시, 1시 사이에서 크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구간에서도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제가 구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관성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당연히 쭉갈 때는 좋지만 이 컴퓨티션 상황은 되게 다이내믹 하잖아요 이때는 좀궁뜨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내볼게요 cu는 가볍지만 단단하고 비쌉니다 고키소는 무겁지만 부드럽고 드럽게 비쌉니다 <목소리>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이나 영상 외에 사전 구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케닉 에이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